오늘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많이 해줬고 코스피는 박스 회복하고 단기 역배열 끊고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박스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중장기 추천주 에코프로 계속 추세 유지해주고 있고 요때 추세하단 눌림매수 기준으로는 470% 전고 돌파 기준으로는 130%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프로비 m 도 하한가 나왔을 때 기회다 추천드렸었고 최근에 삼각수렴 돌파 시도할 때도 단타 스윙 추천 타점 드렸고요 노란까지 빠졌으면 중장기로 이제 좀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는데 아쉽게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훅 날아갔고요 얘는. 어, 이때 기준으로 200%, 이때 기준으로는 90% 상승이 나왔네요. 삼각수렴이 어렵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텐데 늘상 설명드리는 역배열 돌파 타점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응축시킨 다음에 위로 쏘든 밑으로 쏘든 하니까 밑으로 쏘면 짧게 손절해주는 거고 위로 쏘면 최대한 크게 먹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크림 만들 때 이렇게 앞으로 모은 다음에 쭉 짜내죠 어, 이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는 1억 수익 인증도 있었죠 중장기반 사치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 분할 매도 하면서 남겨 놓은 거라서 훨씬 더 크게 수익 내신거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추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또 추가 수익이 나왔죠. 다음 코스모화학 이거는 제가 5만원 간다고 요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고 어 결국 5만원 저번주에 도달을 해줬고요. 파동으로 1파, 2파, 3파 이렇게 5만원까지 간다. 목표가 명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료 추천도 드렸었고, 이유는 중장기반의 역별 돌파 초입, 그리고 정고 돌파 타점으로 추천 드렸습니다. 과거 리빙을 보시면 3만원 도달했을 때 이제 29,000원을 안착해주면 5만원까지 쉽게 우상향의 길이 열린다. 본격적으로 3파가 시작된다. 이게 2.9, 29,000원 안착 후에 새로운 시작점으로 형성이 돼서 더 크게 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파동, 차트 분석으로 목표가를 5만원 드렸던 거죠. HLB, 에도 파동으로 과거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과거 HLB 숙지를 통해서 이번에 미래의 코스모 화학을 대입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먹은 겁니다. HLB 월봉이고요. 이때는 제가 리딩하기 전입니다 제가 17년 정도 이때부터 리딩을 시작했기 때문에 1파 확인하고 1파 눌러줄 때 다음 2파가 나올거니까 이때 전고돌파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운좋게 바로 쭉 올라갔죠 뒤에는 또 2파 눌림 나오고 여기서 또 다음 3파가 나올거니까 재추천드렸고 역시 운좋게 임상이 잘 풀리면서 바로 우다다다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요런 자리 잡고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운 좋게 간거고 뒤에는 이제 역배열로 하락이 나오고 있죠 요때 1봉의 흐름도 숙지하시고요 다음 캠트로스 하루만에 19% 상승 나왔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 전고 돌파 그리고 여기 장기 입형 어, 동시 두개 1년선 2년선 안착한거 보고 추천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고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월봉 역배열 끊고 조금 올라온 자리에서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낙폭과 대 반등자리다. 늘상 추천드리는 역배열 돌파 조입자리 무상증자 연기로 급락이 한번 나왔지만 제가 여전히 낙폭과 대 반등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레고 봄합 상업화 성공 기대감으로 단계 50% 상승이 나와줬네요. 다음 포스코 엠텍, 이거는 정식 추천은 아니고 분석주고요. 질문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박스 돌파고 하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니까 당연히 매수가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드리고 단계 18% 급등. 그 다음에 박스를 유지해주죠. 이때도 또 박스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박스 하단 이탈 없이 상한가 나와줬습니다 이것도 2차전지 리튬 배배터리 다음 동국산업 고점에서 뜬윗꼬리는차액실현의 무게를 두고요 지금 3000원 바닥 기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후에 역배열로 빠집니다 빠지다가 역배열 돌파를 한 자리에서 윗꼬리가 떴고 지금 바닥 요때 기준으로 뭐 크게 오른게 아니죠 요때는 요만큼 오른 자리에서 고점에서 윗꼬리가 떴고 지금은 여기서 이만큼 뜬 자리에서 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자리에요 여기는 머리 여기는 무릎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차액실현이 아니라 매물수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4000원 초반대에 추천을 드렸고 박스 이탈 없이 행보하다가 45% 최대 반등이 나왔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수의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줬고요 이런 매물 소화는 최근에 무료 추천주 서플러스 글로벌 얘도 장기 입평 끼고 있는 바닥권에서 여기가 발이고요. 어, 여기가 무릎입니다. 무릎 무릎 자리에서 윗고리가 뜨니까 어, 초록색 모두 다 매물 소화다 전고 돌파 살짝 해준 자리였죠. 여기서 추천하고, 하루 만에 운 좋게 27%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후발주로 추천드렸고, 매물 소화가 주요하게 매수 타점에 가장 큰 이유였다. 월봉은 역별 돌파 초입 자리였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27%. 각오로 치면,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추천을 준 거랑 같은 타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발이고 어, 여기가 발이고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 자리가 나오면 거기를 무릎 추세 전환 시작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야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추천한다고 돌았네 미쳤네 이렇게 어, 고점 추천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어,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 요렇게 올랐는데 여기 추천한다고? 더라이네 근데 주가는 하루 만에 27% 상승이 나왔다. 이거를 좀 숙지해야지 여러분들이 빠른 타점을 공략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 꿈비 제로 투 세븐 아가방 컴퍼니 최근에 계속 반복 추천했고 수익이 나왔지만 오늘은 조금 밀렸죠. 중국 양해 일정이 저번주 주말이었고 일정이 끝나면서 단기 재료 소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출생 관련주는 3월 중순에도 일정이 있고 앞으로도 일정이 계속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 매매가 가능합니다. 은봉에 매수하고 양봉에 매도하는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쭉 길게 한번 홀딩 해보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의 월봉의 위치가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다라는 거예요. 요 노란 그룹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갔죠 여기도 좀 크게 올라갔고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뭐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이런 파동들에 비하면 지금 뭐 크게 오른게 아니에요 그렇죠? 초록들에 비하면 주황만큼밖에 안올랐기 때문에 크게 오른 자리가 아니다 아가방도 마찬가지로 얘도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올랐던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올랐어 에게 어. 이 역별 돌파 초입이라는 타점 때문에 제가 저출생을 더욱더 좀 강조해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요요하다 다만 손절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역별 돌파 초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손실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추천주는 반드시 손절을 잡고 포지션 대행을 하셔야 됩니다. 3월 3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탐진 L&D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1% 종가 11% 정석 반짝 나왔고요. 그럼에도 일단 481선 위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이브 시간에 6.6%였고 고가 4.5%에 그쳤네요 종가는 2%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음 스맥 6% 창사 일의 최대 실적 달성으로 고가 5.7% 종가 마이너스 1% 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약세에 그치면서 전고돌파 실패했고요 다음 C랩 시간의 5.4% 엔비디아 챗봇 관련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해주면서 얘는 윗꼬리 약하게 낮은 확률로 반짝없이 상승 마감을 했네요 시초에는 좀 흔들었고요 윗꼬리가 달려있죠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고 어, 이후에 회복하면서 5장에 올라온 시초에는 반짝을 보여줬다 어, 이후에 회복을 했고요 다음 큐브 엔터 시의 4.9% 고가 3.7% 종가는 4% 상신 EDP 시간의 4.4% 고가 19% 종가 14% 그 오늘의 시가를 지켜주면 계속 강한 힘을 보여줄거고 시가 이탈하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개파락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4CS 약상승 반짝 나인테크도 정석 반짝 고가 12% 종가 6% 동국 r n 스도 반짝했고요. 시간에 3.6% 고가 15% 종가는 8% 미래셋 에 벤처 투자. 얘는 50억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시간에 3.5%였고, 고가 10%. 얘는 꽉 차게 마감을 해줬네요. 다음, 나라 M&D. n 시간에 2.5%였고, 2.8%. 고가는 상한가. 종가는 23%.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481선 위에서 마감을 했네요. 8200원 정도 지켜주면 계속 강한 힘을 유지해줍니다. 다음, 자비스. 2.8%. 얘도 삼진 랜디랑 같은 이유로 삼성 SDI. 고제로 기존 추천주였죠. 크게 올랐다가 유중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장기 입평에서 이제 힘싸움이 나오면서 이탈하면 크게 빠질거고 지키면 바로 반등이 나오든 행보하면서 반등이 나오든 여기가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맥점을 지키고 갭 메우기를 시도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갭이 있죠?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간다. 최근에 갭 메우기로 추천했던 종목 MDS테크 초록 안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말씀드렸고 상한가로 도달한 다음에 초가 상승 이런 갭이 있다고 해서 빈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자리죠. 에코 프로 비엠 2.3% 고가 19% 종가도 19% 크게 상승 마감을 했고요. 얘도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갔던 타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타점 복습하시고요 삼진 L&D가 정석반짝을 보여줬고 그래도 오늘은 좀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c r 미래의셋 벤처투자 나라 M&D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여러 종목이 나와줬네요 다음 3월 6일 시간의 특징주 레몬 상한가 레몬의 전고체 배터리가 수명이 8배 늘어났다. 전고체 배터리 2월 28일부터 이재용이 전고체 배터리에 힘을 준다. 이에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환농화성도 역배열 끄는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이렇게 뿅 크게 올라갔죠.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수화하기 상한가 같고 미래컴퍼니도 최근 추천 좋고 일단 주인공인 레몬부터 보고 나머지 종목도 다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월봉 이제 3살 정도 3살 정도 된 신규 성장주고 역별로 쭉 빠지다가 최근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와주고 있는 적산병 양봉 연속 3개 주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 끊고 올라옵니다. 1봉은 최근에 여기서 급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당연한 조정 나오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여기가 중요 지지자리였으니까 5천원자리 미래의 저항으로 바뀌는 맥점이죠. 현재 241선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로 5,17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럼 딱 여기가 저항대 살짝 더 올라가긴 했지만 종가상 5,000원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000원 안착 실패하면 여기 밑에서 크게 박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착을 하면 이렇게 제 위에서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481선 6000원, 6100원 정도 여기 또 돌파해주는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기존에 전고점이랑도 살짝 일치하는 조금 미치긴 한데 6000원 초반대 저항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전고점 여기. 중간 저항으로 7,000원 보시고, 5,500원도 중간 저항으로 보시고. 지지는 2 4 0일선 4,6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 4,200원. 주요하게 두개 보시면 되고요. 더 밑에까지는 여기. 이거는 톱택이랑 지분 관계로 커플링이 있을 거고요. 최근 여기서 추천드렸었고 쭉 올라오다가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네요 덕택은 단기적으로 역배열이 이렇게 잡히고 있고 여기 끊고 올라가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 11,000원 다음 안착 중요하고요 시간으로 커플링 3.8%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의 저가 9,550원 지지 다음 481선 지지 481선 9,250원 정도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겠네요. 실패하면 또 다음 장기 편까지장 편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 나온 이수화 최근에도 시간에 상승이 있었죠. 이렇게 크게 박스라고 말씀드렸고 전고 돌파하면서 윗꼬리들다한 번에 뚫고 올리면서 역대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역배열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안착한 다음에 바로 상한가 시원하게 가버렸네요. 여기 정고점 돌파 돌파 시원하게 뚫고 역대신고가 지지는 35,000원 33,500원 3만 1 5 0 0원 3만 7 0원 이렇게 주의하게 보시면 되고요 3만 2 5 0 0원도 어, 중간 지지로 최초의 파동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었습니다 100% 오르고 50% 반토막 나오고 어, 또다시 80% 오르고 또다시 마이너스 40% 반토막 나오고 지금도 또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 이후에 이렇게 크게 빠지는 큰 조정 마이너스 40% 이상의 큰 조정을 계속 경계를 하면서 요 지지 이탈마다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지키면 홀딩하고 어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큰 하락을 막아줘야 됩니다. 다음 한농화성 여기 14,000원 역별 돌파 하고 있을 때 역별 돌파 초입자리다 메스타점 알려드렸고 바로 급등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전고점 돌파 윗꼬리 저항대 몸통 저항 또윗꼬리 일봉상으로는 121선을 안착한 자리에서 바로 상한가 상한가 다음날에 또 22% 급등이 나왔고 여기 어, 전고점 장중 돌파는 했지만 안착은 실패를 했고요 여기 18,000원 정도 어, 종가상 안착하는게 중요합니다 18,500원 정도 종가상 안착 중요 얘도 단계에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하니까 얘도 지금 오르고 뒤에 크게 빠질 수 있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 가장 중요한 맥점 지지는 오늘의 시가 16,560원 요구간 상한가 종가랑도 같이 겹치는 요구간 16,000 초반대 여기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리이락이 된다면 빠르게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는 자리 주가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뜨면서 투자주의가 뜨면서 시간으로 마이너스 2.7% 정도 약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투자주의는 종목이 막 악재가 뜬게 아니라 단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진정하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악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일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셀바스 엘스케어가 단일가 걸린 채로 상한가까지 가고 계속 강세를 보여줬었죠. 어, 종목마다 다르다 그리고 피코그램도 최근에 추천주였는데 단일가 일때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해줬고요 피코그램 차트 어, 이때 단일가 신경쓰지마라 차트 매매하면 된다 어, 이후에 쭉올라갔고요 다음 미래컴퍼니 3일만에 75% 상승 나왔고요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복습하시고요 얘도 현재 투자 경고 상태고 추세는 지켜주고 있지만 큰 조정 경계를 해야 되겠죠. 5일선이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5일선은 2차 지지로 보셔야 되고 1차 지지는 오늘의 저가 37,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다음 11선도 너무 밑에 있죠. 5일선과 1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 지지로 2일의 시가 3만 7백원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고 첫번째 지지 이탈부터 크게 좀 밀릴 수 있다.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덕산 대코피아 전고체 관련 주고 역별 끊고 살살 올라오면서 2만원 전고 돌파 시도해주고 있습니다. 요때 추천드렸고요. 무료 추천. 추천 이유는 이렇게 큰 W로 반등 노리고 추천 줬는데 살짝 이탈한 다음에 회복이 나와서 좀 아쉬운 종목이죠 어, 이때 추천드리고 10% 정도 수익 나왔다가 뒤에는 밀렸고요 이렇게큰 W 흐름으로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큰 박스로 어, 예상하려고 추천을 드렸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면서 올라왔고요 지금은 481선 19,400원 안착이 중요한데 장중 돌파만 하고 종가상 안착은 실패를 했고 21,000원 윗꼬리도 저항 23,000원 전고점 저항 보시면 되고 18,000원 지지 다음 16,700원 정도 이렇게 아래위로 지지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아메카닉스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신규상장주고 2월 6일에 관종추천 한번 줬던 앤데 추천 이유는 구름 돌파했고 121선 반년의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큰 박스로 보면 이렇게 살짝 빼꼼한 자리에서 시간에 9.8% 상승이 나와줬네요. 박스 유지하다가 돌파 기존의 맥점은 6,000원 6,000원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이탈이 나오고 이제 또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죠 시간의 상승으로 6360원까지 초과해서 상승이 나왔고 정가상 6000원 안착을 해줘야 확실하게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여기도 명확하게 전고점 저항되긴 하지만 6000원도 그 위에 중요한 맥점이다 크게는 8000원 전고점보이고요그다음 뭐? 대칭값으로 중간값 7,000원 보면 되겠죠. 조금 더 작게 볼거면 500원, 6,500원, 7,500원 넣으시면 되는거고 크게 1,000원 단위로 정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시지는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로 보셔야 되는거고 2차로는 오늘의 종가 5,800원 정도 다음 121선 그 다음 박스하단 가격 다음 IS 이커머스 e 9.8% 양수결정 월봉은 밥똥 정석하락이 나오고 있던 중에 바닥에서 상승이 나왔고 일봉은 크게 이렇게 역배열 작게는 어, 작게도 역배열 근데 시간의 상승으로 4,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요렇게 박스로 보셔야 되겠네요. 종가상 4,7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끊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21선 가격이랑 좀 일치하는 자리고요. 5 0 0 0 50원 정도 21선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9.5%, 챗봇 관련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월봉은 바닥, 전구 돌파, 지금 역배열 끊고 챗봇으로 크게 올라왔고요.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3개 참고하시고 1봉은 3,500원 정도 요구간에서 정고점 저항대가 있네요. 시간으로 3,150원까지 올라왔고요.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역시 근조정 경계해야 되는 자리고 오늘의 시가 2655그 다음 오늘의 저가 전일의 종가 이렇게 가장 주요하게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 오늘의 종가 2525도 어 위에 중요한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박스 돌파하고 4 8 1선 안착한 자리에서 올라갔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른 폴라리스 그룹주도 시간으로 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폴라리스 세원 241선 2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 구간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죠. 2500원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야 다음 481선 3000원까지 올라갈 시도를 해줄 수가 있고 다음은 폴라리스 은호 얘는 481선 1100원 정도에서 저항받고 있네요. 둘다 장기 입형 장기 입형 저항대를 받고 있는 자리 각1년선과2년선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하이드로 리튬 5.4% 리튬 관련주 고점에서 박스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몸통 기준으로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거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텨주고 있다. 최근에 121선 이렇게 역배 끊고 121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고요이 박스도 돌파를 하면서 흐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5,000원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25,000원에서 많이 걸렸죠. 다음 정고점, 3만원. 중간 저항으로는 27,500원. 자, 앞으로 25,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또, 1 2일선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뉴로메카, 기존 추천주고, 4.4% 상승 로봇주 자 고점에서 박스 유지해주고 있고요 추천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맨날 추천한 타점역별 돌파 자리에서 세번 추천 주유하게 드렸습니다 여기 역별 돌파했을때 추천 반복 추천 여기도 한번 작게 끊었을때 재추천 한번더끊었을때또제추천 주요하게 세번 정도 추천하고 2만 원 지키면서 올라갔고요. 이 2만 원 지지 자리가 현재 2 8,300원과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박스 하단 여기 이탈하면 2만 5,000원 요 구간까지 빠르게 빠질거고 지키면 박스 유지해주면서 또 신고가 시도해줄거고요 고점에서 박스 매매하면 되는 단순한 자리입니다 다음 기존 추천주였던 지하이텍 3.7% 2차전지 관련주고요 추천했던 이유는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요 구간에서 추천드렸고 40% 정도 올라갔다가 이유는 받고 떨어졌네요 현재는 요렇게 크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1봉 전고점 저항대 4800원 정도 그리고 4300원 정도 오늘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을 3.7%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은 요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 추세는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요런식으로 추세 박스 조정 재상승이 나올수도 있겠죠 다음 KCS 3.6% 양자정보기술 섹터고 챗봇을 이을 다음 테마로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우리넷이랑 드림시크리티도 유망하다고 분석에 올랐네요. KCS 월봉은 아직 역배열에 갇혀있고요. 몸통 기준 그리고 윗꼬리 기준 1봉은 장기 입평 돌파하면서 급등 나오고 이전에 윗꼬리 부분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 정고점은 9000원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항을 오늘 7500원쯤에서 저항 걸렸고 다 500원으로 순차적으로 9,500원까지 7,000원 1차 지지 보시면 되고 시가인 6,350원 그리고 여기 중간값 6,700원 정도 우리넷도 볼게요 우리넷은 바닥에서 박스 주다가 박스 업그레이드 좀 올라온 자리고 여기 역별 끊었죠? 역배 끊고 박스 이후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양호한 흐름 최근에 여기서 요거 다 매집이다 분석하고 추천드린 다음에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최근은 여기서 박스 주다가 조금 올랐다가 장기입형까지 빠지고 장기입형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역배 끊고 또 이렇게 박스 주면서 아 박스 돌파 바닥 반등 양원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드림 시큐리티 월봉 역배가 살짝 끊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자리 일봉은 1년선 회복하고 전고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고랑 일치하는 자리고 윗꼬리는 3,700원 정도로 482선 여기랑 겹치네요. 여기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실패하면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박스에 가실 거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 다음, 에코캡 3%. 프로. 리비안 관련주고, 박스 하단 이탈한 다음에, 역배랑 끊고 바닥에서 박스. 5,000원 회복이 중요한데,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고 5000원이 481선 가격과 일치하는 맥점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 보시면 됩니다 다음 KBC 얘도 시간의 3%대 상승이고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양호한 흐름 일봉도 오늘 481선 안착하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스 돌파도 해줬고요. 최근 윗꼬리 전고 79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이 7900원은 과거의 지지와도 일치하는 맥점이 됩니다. 다음은 8,500원, 9,000원, 만원만5 0 0원 이렇게 정고점 정 보시면 되고 다음 윈텍 2차전지 에도 3%대 상승 역배열 끊고 화끈하게 올라왔네요 정고돌파하면서 여기도 정고돌파했던 타점 여기도 전돌 전돌, 전돌 전돌 자앨범은 고점에서 박스 박스 유지해주다가 오늘 빡 돌고 올라왔고 오늘의 시가 4,190원 그 다음 3,550원 중간 지지 보시면 되고 그 위로는 4,500원 저항대는 5,100원 역대 신고가 가격이네요